이사연은 간지러움을 몇초를 버틸까? 요 <웃음> 시-작 니가 <웃음> <네가> 포기라고 <웃음> 말해 포기라고 해야지 <웃음> 포기라고 우어도 <웃음> 돼? 시-작, <웃음> 시작. <웃음> 웃어도 돼? 몇초야? 야너 방구 턱 꼈지 이사연 아니 방구 소리 <웃음> 누구야 시-작 <웃음> 네. <웃음> 말안 해서... 새고 있는 거야. <웃음> 아니 한쪽 발라만 하면 안 돼. 내가 안 웃잖아. 아 포기 안 하잖아. 아, <웃음> 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내가 털것 같아. 그러면 너가 포기야. 이번엔 언니. 야! 뭐 누가 못 되지? 시작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. 아. 아니 가만히 있어. <웃음> 이건 둘다 뽑기야. <웃음>